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 c 레일입니다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모험가님들께서 검은사랑 모바일을 즐기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모르코의 상자 이벤트. 기간은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로코가 검은사막 모바일을 또다시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도 모험가님들께 판매할 아이템들을 보따리에 한가득 짊어지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보상들이 있지만 그중 모로코의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고 보상은요 태고 미확인 문양각 인서, 고대 미감정 문양각 인서, 주술의 근원 또 엘리언 태고, 주무기, 보조무기, 방어구 상자 등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상자는 개당 1억 은화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최대 50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차원의 조각 러쉬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차원의 조각을 많이 모아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적 제압 만회시 차원의 조각 10개 주변적 제압 3만 회시 차원의 조각 20개 주변적 제압 5만 회시 차원의 조각 30개 주변의 적을 제한만 해도 매일 차원의 조각을 무려 예순 개씩 얻을 수 있는 이 이벤트! 각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이벤트,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주사위 수집 기간은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이벤트 주사위 사용 기간은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엘리언 하둠, 대사막, 황금사원 이 모든 곳을 흑정령과 함께 모험할 수 있는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어, 엘리언, 하둠, 대사막, 혼돈, 대양, 나이트메어, 숨겨진 원회장, 검은 태양. 어,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주변적을 제압하시고 흑정령의 주사위 조각을 획득해보세요 획득하신 주사위 조각을 5개를 주사위 1개를 교환을 해서 흑정령의 모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 완주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추가로 어, 이네곳에서 펼쳐지는 모험의 보상은 모두 달라서 새로운 판으로 전환되는 설렘까지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회 완주시 심연 시면방, 방어구 상자 1개 20회 한주시 돌파복구권 3,000개, 30회 한주시 토벌추천서 1,000개, 40회 한주시 7세대 반려동물 상자 1개, 또 50회 한주시 태고 주무기와 장신구 상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완주 때마다 두근두근 상자 한 개를 매번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사위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3주 동안 열심히 조각들을 모아 완주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또이 두근두근 상자를 모으셔서 빠른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우리 3주 동안 상자를 많이 모아서 성장에 도움도 받고 또 누가 얼마나 많이 완주를 하는지 작은 경쟁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험가님파이팅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매일매일 미션 패스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1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내일은 어떤 미션과 보상이 주어질지 기대가 되는 이벤트죠. 미션 패스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미션, 그리고 미션을 완료하면 또 매일 달라지는 새로운 보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미션 받기 버튼을 통해 출석을 하고 또 하루에 한번 매일 무료 패스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어 또한 모든 미션을 완료하시면 최종 보상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가득한 매일매일 미션 패스 이벤트 그 이름처럼 미션은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3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소식이 있다면 종료되는 이벤트 소식도 있을 텐데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핫타임 특별지원 이벤트 안벨리프의 특별지원 이벤트, 또 빙고 이벤트가 오늘 점검 시간 이후 종료됩니다. 하지만 빙고 이벤트는요. 그동안 빙고 이용권을 많이 수집해두셨다면 다음 주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는 빙고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점 기억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